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요즘은 하는게 없이 왜 이렇게 바쁜지 어, 이렇게 미용실도 좀 다녀오고 해야 되는데 머리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완전히 정말로 제대로 할머니가 되어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근데 외손녀 외손녀를 챙겨야 될 나이가 이제 됐습니다 저도 <웃음> 우리 애들이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 즐거운 하루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날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눠 볼까 합니다 어,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아까 일을 마치고 잠깐 신문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요 학세권 숲세권 팍세권 주세권 각종 세권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 역세권도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병세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타벅스 세력권, 서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 끌고 다니는 설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붙인 것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 재밌게 또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중에 특히 뭐가 재밌냐 했더니, 주세권이라고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와닿는 세력권이라서 오늘 같이 한번 짚어볼까 해요.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집의 가치는 결국 위치에 달렸다 주거입지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라고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오십니다 저한테 어, 그러면 정말 1번도 입지 2번도 입지 3번도 입지 요것만 충족된다 하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입지 기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뭐냐 했더니 역세권이에요 부산에 전철이 생긴 것도 1980년대부터 생겼죠 거의 뭐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쵸 제가 옛날 그때 은행 다닐 때인데 서면에 근무를 할 때였어요 어막 전철이 개통이 되었다고 어 같은 그 여행원들끼리 와 전철 타러 가보자 이랬는데 <웃음>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촌스럽게 지금 돌아보니까 어 그러던 그게 역사가 벌써 뭐 40년이 다돼 가네요. 어 그런 가장 전통적인 입지가 이제 역세권이죠.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대개 전철역 중심으로 반경 5 0 0 m 정도를 어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전철이 다지는 그런 권력을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어 거주 상업 교육 문화시설이 이렇게 역세권 중심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그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기다 보니 역세권 법도 만들어졌어요 어, 여기서 발생된 게 이제 초역세권이니 트리플 역세권이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초역세권은 정말 한2 0 0 m 안쪽 전철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권역을 말하고요. 어, 트리플 역세권은, 어, 인근에 뭐 한성역이 있다든지, 어, 하여튼 여기 한 3개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트리플 역세권이라 하겠죠. 교통의 초요충지가 되겠죠. 이런 거는. 어, 이런 걸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입지 중에 가장 1번으로 보는 게 역세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 학세권입니다. 학세권. 학세권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어, 입지가 어때요? 이래 물으면 아예 어, 역세권이고요 어, 두 번째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이 학세권 역세권 학세권만 제대로 갖춰도 어, 입지에 거의 한 80% 정도는 갖춘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학세권이라는 이 말은 학교 플러스 세권 세력을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범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게 학세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왜 만들어졌냐 했더니 자녀 교육의 열성인 3,40대 이런 사람들이 찾는 그 아파트, 그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걸학세권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 30, 40대는 왜이학세권에또 열광을 하느냐. 요즘은 사녀를 많이 안나오면 정말 하나, 많이 나오면두 명이에요. 한두 명인데 이사녀 교육에 거의 대부분 다 올인을 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하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자고 하니 좋은 이웃이 있는 그렇다면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런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냥 함께 다니는 그런 좋은 학교가 아파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거를 학세권이라 하는 거죠. 부산에 대표되는 그런 학세권을 지닌 단지들이 있죠. 그렇죠. 어, 그런 게 학세권입니다. 그다음 공원과 숲의 중요성과 또 비중이 이런 그 숲과 공원의 그 비중이 강조되면서 숲세권, 그다음에 뭐 공세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 학세권과 이 숲세권 이라는 말은 어 국어 사전에도 올라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만큼 법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학세권이 뭐예요 숲세권이 뭐예요 정말 이렇게 물을 정도인 것 같으면 제대로 불인입니다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부할 못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웃음> 그런 분안 계시죠 그런 정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파크 세권 파크 영어로 파크 파크 공원이잖아요 파크 아이고 P-A-R-K 파크 예, 공세권 요 말도 굉장히 이제 낯설지 않죠 공원하고 수은 조금 다르죠 공원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 어떤 그 구역 안에 산책하는 길도 있고 큰 나무 그늘도 있고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유모차도 끌고 아니면 애완견도 데리고 편안하게 평지를 이렇게 걷고 뛰고 공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올수 있는 게 공원이에요 공원 근데 숲은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뭐 비톤 치드가 팍팍 나오고 이런 등산로 아니면 이런 게좀 중심의 느낌이 숲세권이죠 약간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어, 그런, 이제, 팍세권, 숲세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이 가까워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이 병세권이에요. 병원이란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점점 인구가 이제 노령화되어 가고 있죠. 어, 이럴 때는, 어찌보면, 뭐, 119 불러가 병원에 가고 하기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때 정말 가까이에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다면 하 이것도, 어, 부부 노부부 둘이 사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어, 그게 병세권이고요. 최근에 이제 탁 트인 전망이나 근산 야경 가치에 주목을 하면서 뷰 세권도 나와 있네요.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15동 옥상에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서 도시의 야경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뷰를 누리는 어, 그런 스카이 라운지를 만든다고 라 했어요. 그런 게뷰 세권이죠. 어,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겹치면 다 세권이 되는 거죠. 역세권이면서 어, 가까이에 뭐 초품한 수준에또 굉장히 괜찮은 학교도 있고, 그리고 뷰도 나오고 어, 옆에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도 가까이 있고 이게 벌써 하나 둘셋네개 아닙니까, 그죠? 어, 옆에 대형 마트가 있고 가까이에 뭐또 잔잔한 뭐 슈프라든지 뭐 뭐 필요한 생필품들, 제과점이라든지 뭐, 미용실, 세탁소, 가까이에 아주 편하게 다 되어 있는 거, 그게 또 설세권이잖아요. 그런 걸다 갖추는 걸다 세권이라고 한대요. 이런 게 이른바 프리미엄 단지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시장들도 이런 다양한 이런 걸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장점을 뽑아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이제 또 취하면 되는 거고, 그죠? 필요한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보면 여기 이제 어떤게 있냐면 어 분양 전문가나 어 주택시장 그 다음에 논평가만 이렇게 신조를 어 만들어 내는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주세권이 있습니다 주세권 술주자에 술주자 이게 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쪼로로로록 물을 따르죠 이렇게 병 모양으로 딱 돼갖고 <웃음> 술병에 <웃음> 주세권, 어, 60대 안팎의 젊은 은퇴자들이, 요즘은, 뭐, 정년이 돼서 대적을 했지만, 뭐, 연세가 60이면, 완전히 청춘이죠, 정말. 아, 저도, 이, 한 2, 3년 있으면, 이, 60대 범위에 들어가, 어, 뭐예요, 진짜. <웃음> 어, 이렇게 젊은 은퇴자들이, 대지 구에도 교제 폭을,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유지를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한잔, 멀리 안 나가도, 그렇게 하면서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주세권이라는 거예요. 집 인근에 편안하게 한잔하기 좋은 것, 어, 그런 게딱 반영이 돼 있는 곳. 앞으로 인류는 거의 백세를 살수 있는 그런 백세 장수 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미 백세를 살아본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죠. 근데 점점 그런 시대를 살아갈 사람이 앞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택 업계는 그런 이제 고 정말로 초고령화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에 맞춰서이 세일즈에 이제 그걸 담는 거죠 인근에 술도 한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경제력에 의욕까지 넘치는 젊은 고령자 그런 그룹을 향해서 세일즈가 이제 또 진화를 하는 거죠 그건 주택시장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거게 아, 그 다음 또 한번 내려볼까요 어,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어, 이번달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뭐 분양도 막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되어 있죠 이어졌던 분양이 줄줄이 이제 분양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분양한다는 보도가 나와있고 그동안 격리 때문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완전 보복적 소비활동에 나설 그런 만반의 지금 총알장전이 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그것처럼 이제 2030 세대는 역세권에 다시 몰리고 어, 6070은 어디에 모인다고요? 주세권에 술주자 술 좋아하십니까? <웃음> 주세권에 모이고 어, 거기 모여서 가볍게 한잔하고 어, 대리운전 이런 거안 부르고 바로 걸어서 집에 갈수 있는 그런 데가 주세권이겠죠. 어, 참 재밌어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 집을 이렇게 이제 사고 투자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 또 뭐라고 해? 입지. 2번은 예? 2번 또 입지. 3번 또 입지인데 이 입지를 보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중에 어떤 건 역세권이라 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세권이라 했죠. 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쭈루룩 얘기는 온갖 세 권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중에 6, 70대가 선호하는 주세권, 2, 30대가 선호하는 역세권에 가면 온갖 뭐 젊은 뭐 놀거리들이 모여 있죠. 그런, 그런 그걸로 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이 어린이날에 너무 또 머리 아픈 내용만 찾고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뤄 봤습니다. 음. 지금 부산장은 제가 어저께 이제 여담을 하나 해드리자면 어, 초롱소장은 어, 한국감정원에 이렇게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시세를 이렇게 조사해서 입력을 해주는 그런 부동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감정원에서 어제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어저께 한 오후 시간에 소장님 어, 이렇게 대연동에 굉장히 조그마한 빌라인데 아 이거 시세가 너무 이상합니다 이 시세를 조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연락을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러고 연락이 온거예요왜뭐 어떤 빌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굉장히 작은 빌라인데 이게 한 2년 전에는 시세가 한 2억선 밖에 안 했는데 지금 시세가 갑자기 한 4억 3천 얼마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글의 내용인지 한국감정원은 독감 그런 걸또 관리감독하고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시세를 또 공표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자료 취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조사를 해주고 해야 될 그런 입지에 있다 보니 이제 편안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야? 어느 빌라야? 이러면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지 하다가 상담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한 두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퍼뜩 조사해서 답을 못 드려놓으니까. <웃음>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 소장님, 이거 소장님이 실그레 하신 그런 건이네요.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럼 번지하고 좀, 좀 정확하게 불러주보세요 이래가 이제 살펴봤죠. 그리 봤더니 며칠 전에 계약서를 썼던 대연 3구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였어요. 한수빌라였는데. 당연히 그거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뭐한 2억 몇 천씩 올라 있는 게 당연한 얘기죠 감정값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거점까지를 실거래 신고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정원에서는 무역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통상적인 이런 그 가격의 움직임 털을 가지고 고정 털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다 보니 그털 밖으로 벗어난 시세였잖아요 그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근간이 뭐냐면은 대연 3구역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빌라들이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나 이런 게 시세가 2년 사이에 막 2억 몇 천씩 이렇게 뛰겠습니까? 그죠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아파트나 구축은 지금 거래가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뒤에 레전드도 거래가 움직임이 조금 둔해진 것 같고 기존 거래를 하러 오시는 그 매수사장님들도 자기 집을 팔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지금 뭐 파는게 그렇게 옛날처럼 막 많이 보러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재개발은 정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개발 구역을 입지를 고르고 선택을 할때 아까 제가 쭉 신문 안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각종 무슨 세권 무슨 세권 붙어있는 거 있죠. 그런 게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가장 큰 틀이 내 집을 고를 때 가장 큰 틀이 과연 이 집이 완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지는 그런 집인가 꼭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런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아 이건 투자로 조금 가 있다가 아이고 나중에 얼른 손 들고 나와야지 이런 지역의 집을 가지고 계시면 초기에는 잠깐 갈수 있어요 집 가격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실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할 많은 분들이 그집에 시세를 만들어주고, 그 집을 끌고 가고, 그 집을 또 따듬어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나도 살고 싶어져야 다른 분도 살고 싶어지겠죠. 그런 입지들이 아까처럼 역세권, 학세권, 뭐, 뭐 병세권, 뭐 온갖 이런 뭐 설세권, 스세권 해사권 이런 공세권, 숲세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나중 되면 요정도의 규명은 나 홀로 아파트 밖에 안되겠다 그런데는 체크셔야되고요 완공되고 난 후에 한두 동 지어져서 나 홀로 아파트 겠다 잠깐 들어갔다 가 빠져야지 다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빠지고 싶을 때손못 털기 쉽습니다 그런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먼 미래의 개발 이슈를 갖다 붙여 가지고 투자자 전문꾼들이 아주 저리 그 금액에 들어가서 완전히 한 10년 뒤에 있을 그런 이슈를 막 부각시켜서 손을 털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과연 살고 싶은 동네인가 나중에 그거 생각하시고 집들을 정리를 해서 사고 팔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자꾸 사슬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행복한 어린이날 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서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